대부분의 게임 속엔 이스타이그란게 존재합니다 여기서 이스타이그란 게임 개발자가 자신이 개발한 게임에 재미로 숨겨놓은 메시지나 기능을 뜻합니다 솔직히 이딴 거 알아낼 시간에 그냥 레벨업 하는 게더 의미가 있긴 한데 안 찾아주면 게임 개발사 측에 대한 예의가 아니기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엘소드란 게임에서도 여러 가지 이스타이그는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 기괴한 이스타이그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바로 페이타마을 포털입니다 어느 날 A라는 유저가 지도상에 이상한 포탈을 발견한 뒤 운영진에게 이게 뭐냐? 라고 문의를 넣었더니 돌아오는 답변은 아니? 저게 뭐지? 라며 운영진 측도 잘 모르는 포탈이었습니다 이 포탈의 특징은 첫째 밤 12시가 되면 포탈이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둘째 몬스터가 저 포탈 근처로 가면 꼭 문의를 뺀다고 합니다 셋째 안으로 진입을 시도할 시 무한 로딩에 걸린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포탈 반대편엔 거대한 몬스터가 있다고 하는데 몇가까지는잘 모르겠고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어린 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 동상이 밤 12시만 되면 들고 있는 칼이랑 책으로 싸운다 라는 이야기만큼 진짜 대충 지어낸 것 같습니다만 뭐? 어쨌든 그렇다고 하니 그냥 그렇다고 합시다. 중요한 건 오늘 이 포탈을 알아본다는 건데 실험 방법은 간단합니다. 일단 첫 번째로 포탈의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겠죠? 좌표 스킬을 사용해 포탈의 위치를 파악하면 이번 실험은 거의 성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. 자 어디 한번 해봅시다. 아니 근데 이렇게 확인하기 쉬운 방법이 있는데 이게 왜 이... 뭐지? 별개인가 하긴 이런 걸로 봐진다면 이스타일그가 아니죠. 하지만 제가 누구입니까? 이런 이상한 쪽으로 머리가 팍팍 돌아가는 놈 아닙니까? 못 본다면 직접 가보면 됩니다. 바로 이 아이템들을 사용해서 말이죠. 모든 맵이 그렇듯이 이 게임은 점프로 올라갈 수 있는 건 한계치가 없습니다. 그 말은 즉슨. 어느 정도 높이까지 올라가면 옆으로 살짝은 보인다는 결론이 나옵니다. 솔직히 가는 건 포기하고 보기라도 하자. 그래도 뭔가 성과는 내야지 하 않겠냐 그래야 나도 무좀 먹고 하지 어, 사실, 저, 그, 게이트는 옛날 그 거대 보스 출구,